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온 나무래요 음. 선악나무라고 해서 오래된 몇백년대 말을 지키는 수호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음. 절대적으로 일반 그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의 소원을 좀 해결해 주고 안 좋은 것들을 좀 걷어 주고 이런 능력이 있는 원력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때문에 드라마에 안녕하세요. 어느 장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사진만 보고 좀 봐주세요. 네. 영소가 됐네. 네. <웃음> 덩그러니 있다가 외로이 계시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셨구나. 이런 나무들은요. 선악나무라고 해서 오래된. 몇백년 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나무. 이런 선악나무 기도를 많이 다니거든요. 곳곳마다. 마을 곳곳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잘 찾아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버스 다니는 길목에 정자가 있고 그 옆에 항상 큰 나무들이 있어요. 입구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좀 칭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위하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그나 마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부락 음. 응, 한 부락을 좀 보호를 해 주시는 나무인 거 같아 내가 좀 이런 무당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선악나무도 약간의 우리가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신에서 하늘에서 이게 다이렉트로 뭔가 이제 음, 응, 하명을 받아서 사람들의 소원을 좀 해결해주고 안 좋은 것들을 좀 걷어주고 이런 능력이 있는 원력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약간의 이제 다이렉트로 조금 우리가 직경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늘에서 거의 약간 직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면 소원을 비는 곳.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많이들 믿고 찾아가서 그냥 인사만 해도 좋은 기운을 얻어 가는 곳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 그리고 가면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죠. 주력은 할아버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터신에서는 크게 큰 분류를 나누면 남신 여신이 있어. 그쵸? 근데 거기 그 나무는 남 남자 남자 할아버지가 원력이 더 주된 신이고요. 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런 포용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허무맹랑한 소원은 들어주지 않지만 이제 작디작은 소원, 그런 소원들은 하나쯤은 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 터만 밟아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만한 곳. 굉장히 좋습니다, 자리. 그 자리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가잖아요. 좋은 기운 받으러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자리가 좋으면 막 그, 그간에 막 상점들이 생기고 상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만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막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상권이 <웃음> 막 생겨버리면 효능과 효용은 없어져요. 어... 음. 이 나무가 경남 창... 창원? 창원? 네, 그쪽에 있대요. 아... 네, 근데 이 나무가 유명해진 이유가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온 나무래요? 음, 지금 병들었어요. 너무 허무 맹랑한 소원들을 던져놓고 왔나보다. TV 나오고 방영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썼죠. 더 기운을 좀 막, 막아, 막고자 그 나무가 좀 계속 아픈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 나무가. 500년을 살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오고 가고 해가지고 아프면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만 지켜보고 바라봐 줘야 되는데 왜 우물가 가면은 왜 동전 던져 놓듯이 동전 던지면뭐 소원 이어주나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만약에 가시더라도 그냥 멀리서만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기운만 얻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때문에 드라마에 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게 있으면은 좀더 그런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나무는 수령도 오래 됐고 그 털을 지키는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뭐 제작하는 그 드라마 하대가 좀 맞았, 맞았겠지 그리고 그 나무가 일반 그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 아닐 것 같은데 보통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안 같은 데 가도 그런 나무들이 많고 근데 저건 좀 약간 특이 케이스긴 하지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좀잘 되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는 봐요 이 나무라는 것도 신문인데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그다음는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원래?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좋은 기운을 안 내뿜지 사람들이 이제 멀리 지켜봐도 어, 멀리만 지켜봐도 만그 기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 막 만지거나 뭐한다고 막 유난 안 떨었으면 좋겠다 유난 떨지 마세요 그렇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